떨어지면 낙방이요. 낙방은 취소해. 그래. 낙방은 취소해 줘라. 제기가 떨어지면 화보라 명하겠소. <웃음> 신재 형님 승! 아, 아, 아, 아, 아. 아. 형님 어찌 그리 잘하고? 궁금하더냐. 이건 처음부터 신재 너에게 유리한 놀이였다. 원래 뱁새가 황새를 쫓으려거든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이지. 아이 형님들 이험난한생에다 재밌자고 하는 것인데. 바보라고 안 부르느냐. 강바보. 이거 나 줘보십시오. 네, 저 내용이 궁금해.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. 강운의 패배를 만천하에 구하노라. 뭐 이런 내용 아니겠느냐. 한바탕 <웃음> 피바람이 불어 닥치겠구나. 그래도 저분들이 있어 든든하다. 장기 거접생들 중 근본시험에서 미진한 성적을 거두는 유생들의 최적을 명하겠노라. 황도 원장님도 다 우리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 같네. 쫓겨나면 우린 어찌 되는 거요? 고향으로 가면 가문의 망신, 저작거리로 나앉으며 글밖에 모르는 등신이 되겠지. <웃음> 이럴 때가 아니다. 마음은 닦는데 그치고. 집은 기분은... 다스. <웃음> 잠시부터 열심히 익히면 물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? 답이 없으면... 찾아야겠지? 응? 아! <놀람> 자, 중대 발표에 앞서. 또, 또, 또 이번엔 기가 막힐 것이다. 만월치 아니라 보름달이 뜨면 굉음을 내며 인간을 산채로 잡아먹는 괴수다. 뭐... 어떠냐? 불쌍합니다. 그지? 이로써 이 신재관이 거의 다완성돼가 공부할 시간은 없고, 이런 걸 그릴 시간은 있더냐 훗날 보물이 될 존재를 못 알아보다니, 어째 자네 안 보고 10년이 흘러도 별론가? 아니, 그래, 모든 나아진 것이 없어서 이러고 있다. 저자 순진무리할 보면 그나저나 형님, 아까 한 마리나 이어해 보십시오. 자, 이제부터 가 본론. <봇>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? 어 저. 그걸 몰라서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. 아이, 답을 찾으려면 먼저 문제부터 찾아야지. 저 안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? 문제?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다른 수가 없어. 골똘히 한 생각이 그딴 망측한 것이라니. 이거 단단히 미쳤나 보구나. 그럼 너는 이번에 안 죽겨날 자신 있어? 아니, 그렇다고 어찌 그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느냐? 내곧 무능한 선비로 낙인 찍힐 터인데 그깟 부정 하나못 져드리겠느냐. 내눈딱한 번만 감고 얼마간 의 안락함을 누릴 것이다. 장아너 어떻게 생각해? 이곳에 형님들과 담긴 게 남을 수있다면난 뭐든지 다 하겠어요. <웃음> 둘다 단단히 미친 게 다. <웃음> 저, 저, 저, 저. 어이! 나중에 알려달라고 애걸복걸이나 말거라! 힘들 진짜로 하실 생각이십니까? 그럼 내가 맘먹고 안한적 있냐? 그럼 자원급제는... 술량 <웃음> 좋다... 근들 저기는 언제 들어가실 생각 이십니까 원장님은 하루 종일 저기에 계시는 분인데. 보거라. 원장님은 닭이 울면 항상 뒷간으로 간다. 12월째 단 하루도 예외 없는 일과지. 여기부터는 걸음걸이가 빨라지실 게다. 분리를 <웃음>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문제를 훔치면 되는 거다. 근데 이 시간은 어찌 계산한단 말이오? 제기차기 장단에 맞추면 되는 일이다. 그것 참 신통한 방법입니다. 책이 4 0 8번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4 네. 7 네. 네. 8경자유 네. 기 이지우란 무엇이고, 무엇이 지리지우를 만드는가? 어? 아, 나 뭐한 일이야? 아, 아, 아. 아니, 형, 내가 이상한 곳을 발견했는데 뭐 하세요? 누구시죠? 그럼 넌 누구냐? 저 여기 관리자인데요. 관리자? <웃음> 어디서 감히 여인네가 서원을 관리한다고 떠드느냐? 서원교에 의해 여인의 출입이 금지된 것을 모른단 말이냐? 도라는 거야? 행색을 보하니 오랑캐 같기도 하고 뭐랑캐 일단 이곳을 벗어나자. 저 문을 지나치면 큰 화를 입을 것이니 썩 돌아가거라. 일단 가자. 잠깐! 거기 서봐요. 당신들 뭐 훔쳤죠? 어? 그걸 어떻게... 어어 어, 어. 형님 저 어떡해요. 저 소책이 없어졌어요. 무슨 소책? 뭘 가져왔더냐? 아니 내 당혹스러워서 그만. 어... 괜찮다. 돌려놓으면 된다. 음. <웃음> 진짜 이상하네. 비키쇼. 여인이 그러한 행색을 하고 여기 있는 걸 들키면 자네도 부상하지 못할 텐데. 그만하고 딱 기다리세요. 경찰에 신고해야 되니까. 경찰? 일단 달리자. 네. 어? 야! 야! 저... 저기 아! 어, 뭐하세요? 도저히 도둑히 도저히 도저히 어딜 히도저요감히어어히무 <웃음> 수치스러워 도저히 도저히 무슨 일이저히 도저히 도 아 어, 뭐야?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우린 병산서원의 유생들이오 모두 선비에게 예를 갖추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해보시오 여기는 2020년이오 아니 그니까 어그 경자년이란 말이오 알아듣겠소? <웃음> 미친놈들이네 보험 사기당하는 줄알았어이 훔친게 <웃음> 아니라 정신이 나가셨네요. 그럼 좀 바빠서 괜찮으세요? 안 돼. 살려 주시오. 살려 주시오. 살려 주시오. 난저 여인의 말을 모두 믿지 않는다 이거 어디서 났지요 지금 이거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 그러고 보니 옛날에도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경자율환기 제가 원장실에서 본그 서책 그 서책이 바로 경자율환기입니다 우리 거기 가고 싶어요 부탁하오 <웃음> 원장실에서 봤던 서책이 이것이 확실하더냐 뭐? <웃음> 아니 이럴 수